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올린 게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유용한 사이트 2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거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참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에 있었던 그 사이트들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계속 끝까지 봐 주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요 바로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 한 10개가 넘는 사이트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신발에 관련한 사용권한이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써도 되는 그런 이미지들만 검색이 돼요 자 이런 사이트인데 더 좋은 거는 여기에 디터스 초이스라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계신 에디터 분들이 어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CC0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출처까지 안 밝혀도 되는 아주 자유로운 이미지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라는 걸꼭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c c 0포포토 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 되게 한국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자, 이런 형식으로 이미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 1, 2년 전부터 이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것을 운영하시는 작가님이 갑자기 어, 바쁜 일이 생기셨던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나라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이트는요 바로 어도비 컬러 cc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바로 색상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색상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오, 이런 색상 괜찮네요. 자, 요런 색상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색상도 또 바꿔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추출한 색상을 이제 캡처를 해서 파워포인트 안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상단에 삽입 버튼에 여기에 스크린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크린샷에서 화면 캡처를 눌러 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한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하나하나 스포이드 기능으로 추출해 오기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삽입 도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사각형 도형을 하나 선택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섯 개만 더 그려볼게요 컨트롤 l 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키면 자 이렇게 복사를 미리 해놓고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색상을 추출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선 없음 채우기 일단 여기 있는 스포이드 기능으로 콕 찍어서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드 콕 스포이드 콕콕 콕 찌르면 다섯 개의 색상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런 다섯 개의 색상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색상을 선택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탐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색상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사이트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그 다음 사이트는 바로 UI 그라데이션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라데이션 색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할 때이 사이트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만 캡처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삽입 스크린샷에 들어가서 화면 캡처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부분만 일단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또 하나 그려 볼게요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크게 그려 주시고요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중지점 중간에 있는 두 개를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스포이드 콕. 그리고 스포이드 콕 찌르면 끝!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자 투명도를 30%씩 해주시기만 하면 더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선택하기 싫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Show all gradations라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미 선택해둔 다양한 색상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기만 하면 여기 색상 나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요 똑같이 색상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매일매일 색상이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사진에서 색상을 추출해 와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이 사진이 정말 예쁘잖아요 여기에서 추체로 색상 6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예쁘죠? 여기 색상 코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시기 편리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색상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하신 다음에 일단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일단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또 한번 추출해 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색상을 활용해서 PPT를 만드셔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 사진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서 제가 인포그래픽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포그래픽에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 을 중에서 어, 난이 디자인과 이 느낌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인포그래픽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즉이 방식은 내가 인포그래픽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조금 더잘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아이디어 참고용으로 알려드리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이런 물 표시 괜찮네요 이것을 참고해 볼게요 이것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알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 다음 사이트도 바로 인포그래픽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인포그래픽스.kr이라는 한국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인포그래픽들을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워커홀릭 세종대왕이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건강관리 팁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래요 오 여기 있는 이런 팁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짠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기 infogram.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예요 미국에서도 인포그래픽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infogram.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인포그래픽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infogra.me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인포그래픽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사이트는요 바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오피스 365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삽입 탭에 아이콘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피플이라고 입력했을 때 다양한 사람 아이콘들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될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컬러 아이콘도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아이콘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 아이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관 표시가 없는 이런 무료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삽입해 볼까요? 프리 다운로드 누르고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PNG 아이콘을 삽입해 봤어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왔죠? 자 이것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얼마든지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사이트들만 활용해도 파워포인트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적어두시고 활용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